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이 천장의 몰딩을 우드 색깔의 몰딩을 화이트 몰딩으로 바꾸려고 해요. 재소칠을 하고 또 페인트 화이트칠을 하면서 몰딩을 바꿀 건데요. 몰딩을 색상을 바꾸면서 바꿀 때 유의할 점준비물 같이 저랑 한번 체크해 보실게요. 먼저 몰딩을 취하기 전에 보셔야 할 부분이 이 도배 부분이에요. 몰딩 위로 도배지가 보통은 이렇게 덮여있을거예요 근데 저같은 경우는 이 방을 싹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 벽지를 뜯어낼건데 그러지 않고 벽지가 그대로 있으면서 이 몰딩을 칠하실 분들은 이 도배지가 분명히 몰딩을 살짝은 덮고 있을텐데 그 부분을 칼로 도려내는게 아니라 이렇게 살살살살 뜯으면서 도배를 하시던지 아니면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도배지까지 마스킹 테이프를 하고 몰딩을 칠하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도배를 다시 하셔야 된다 할때 도배지를 뜯어내면 몰딩에 화이트가 묻은 부분과 원래의 색 도배지로 덮여있던 부분은 원래의 색으로 남을 건데 또다시 도배를 할때그 몰딩이 덮여있던 부분까지 도배를 해서 색칠이 다 안된 거를 를 가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다 몰딩을 가르셔도 되고 그 거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도배지를 다 뜯고 몰딩을 완벽하게 다 색칠을 할 거예요. 도배지를 뜯다 보면 이렇게 도배 풀을 너무 단단하게 붙여 놓으셔가지고 아무리 해도 얘가 안 뜯기는 그런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는 그냥 놔두고 도배지를 새로 붙이면서 최소한 여기까지는 막아주려고 해요 도배지가 와서 완벽하게 여기까지 가려주면 페인트칠이 안 되어도 충분히 다 깔끔해 보이거든요 도저히 풀을 너무 단단하게 붙여 놓으셔가지고 얘는 아무리 떼도 떼지지가 않아요 몰딩을 새로 하지 않으면안될것 같아요 바로 의자예요. 요즘 집에 이렇게 긴 의자 혹시 있으시다면, 피아노 의자나 이런 긴 의자를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의자가 없으시면, 긴 의자가 없으면 한 개짜리 의자를 착착착착 연결해서 한네개 정도? 하나, 둘, 셋, 넷 연결해서 바르시고, 다시 4개를 이동해서 바르시고 하는 게좀더 시간적인 효율을 아끼실 수 있어요. 집에 있는 의자 1인용짜리가 있으면 최대한 붙여서 젯소 바르고 페인트 바르는 데 활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긴 의자가 있다면 이렇게 긴 의자를 조금씩 조금씩 옮겨가면서 칠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먼저 붙일 붓에다가 젯소를 발라서 앞으로 한 번, 두 번, 한 번, 두번 이렇게 와주면 어느 정도 다 붙어요. 다시 볼게요. 한 번, 두 번, 한 번, 두번 제소 바를 때 뭉침 없이 발라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차피 바르면서 벽지에 다 붙을 거니까 도배를 다시 하실 때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끝에 페인트가 묻지 않았으면 하는 곳에는 마스킹 테이프를 꼭 붙여주셔야 벽지에 묻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한 번, 두 번, 한 번, 두번 1차 제소칠을 하고 난 후의 모습이에요 완벽하게 칠해줄 수가 없어서 대충대충 1차는 마음 편하게 이렇게 칠했습니다 천장에도 묻고, 벽지에도 묻고 이쪽 벽도 지금 보이는 이쪽 벽도 벽지를 뜯을거라 그냥 맘놓고 묻혔어요 자 이제 이 차를 칠해줄건데 칠할 부위 중간에 페인트를 쭉 바르고 발라주세요 이 차는 팔을 동선을 되게 크게 크게 해주세요 작게 하면 붓자국이 더 자잘하게 남으니까 크게 크게 어차피 망해도 내 집이니까 그냥 자신있게, 그리고 요 모서리에 가잖아요. 자, 요 모서리는 요렇게 한번 톡톡톡 해주고 과감하게, 그렇지. 크게 크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칠하지 마시고, 중간부터 가서 톡 우선 크게 이렇게 2차로 칠이 되는 경우는 더 덧발라지는 경우라 조금만 발라도 하얗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동선을 크게 이렇게 실 같은 거털 빠지면 다 빼주시고요. 어차피 망해도 내 집이다 생각하고 크게 크게 아까 칠했던 부분까지도 한번더 훑어주면서 끝까지 이게 몰딩이 방에 있는 거라 생각보다 길어요 그래서 짧게 말고 이렇게 길게 페인트는 제소보다 훨씬 묽어요. 그래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조금씩, 아까 제소와는 다르게 조금씩 페인트 붓에 묻혀서 살살살살 발라줘야 돼요. 그리고 붓칠을 한 번, 두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네 번, 다섯 번은 해줘야 얘가 좀 고르게 분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천천히 아까와 달리 치를 나 근데 분슬 너무 꽉 치지 마시고 되게 가볍게 톡톡톡톡톡톡 일자로 하시되 좀 가볍게 터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요 끝에가 쉽지 않아요. 마냥 쉽지 않은데 요 이렇게 간 다음에 얘를 여기서 한번 살살 양을 좀 적게 해서 최대한 끝에서 뭉치지 않게 페인트칠을 해주시는게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페인트칠이 확실히 제소보다 세심해요. 신경을 써서 발라주셔야 돼요. 자, 몰딩을 세 번째로 칠할 때는요. 저희 몰딩 같은 경우에는 몰딩이 이렇게 평몰딩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몰딩이 이렇게 가다가 안에가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붓하나로 이걸 다 칠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 이 홈을 한번 칠하고 2차로 여기, 여기 이렇게 칠하고 3차는 이렇게 나눠서 한번 칠해야 요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요렇게, 이렇게 단차 있는 몰딩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마무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